이어서 보자. 도시군 관리 비교 정리를 했고 이제 14페이지에 용도지역지구구역인데 1번에 지역지구구역제 비교가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다음 과정 때 여기다 좀 추가해가지고 비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15페이지 에 용도지역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요세 가지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를 수입하느냐 이런 걸 공부한 거고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지역으로 쭉 나눠서 전국의 토지를 일정한 지역으로 나눠서 그 토지 용도를 각각 정하는 거죠. 그 용도를 정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허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 이제 나눠서 정해두면 정해진 용도에 따라 토지가 이용이 되면 아파트를 아무데나 지을 수 없게 되고 공장을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죠. 용도대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개발될 것은 체계,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보존할 것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정해놨는데 이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살짝 좀 처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골치 아파요?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외우는 게 처음에 어려운 거고 한번 외운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일단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일단 전국의 토지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적네 가지로 나눕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려고 정하는 건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밀집하는 지역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말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되도록 하는 겁니다. 보존되는데 농림업 진행하면서 보존할 것도 있고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건데 관리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거죠. 관리라는 거는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관리를 하나 추가해서 도시에 비슷한데 도시 정할 수가 없는 거. 농림적 유사하긴 한데 농림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 자연형 보존적과 유사긴 하지만 자연형 보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들 여기다 다모아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설명을 보면, 이 설명, 이 문장을 이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떤 지역이다.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의미는 키워드 몇 개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 지역은 누가, 뭐가 밀집해? 인구 밀집, 인구 또는 산업에 밀집했다. 그 정도로 그냥 어,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을 먼저 보면 농림지역은 농림이에요. 농이라는 거는 농림업 지능, 이림이라는건뭐 산림, 농림업 지능, 또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산림도 보존하고, 이게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이름이 자연환경 아니에요.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해안, 생태계, 성수원, 문화재, 에, 보존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한마디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뭐 환경 등을 보존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로 정해서 개발할 건 개발하고 그다음에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적을 보존 정해서 보존할 건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토지 도시 중에는 도시로 정하기도 어렵고 농림적으로 정하기도 어렵고 자연환경보존적으로 정하기도 어려운 토지가 있죠. 그런 거 모두 관리로 그냥 모아 놓은 겁니다. 관리지역 안에는 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죠. 도시지역에 준해서 또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또는 자연환경보존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그게 관리지요. 이걸 사진으로 좀 보면 여기는 누가 봐도 인구가 많고 산업도 밀집하고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이런 게도시지역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애매하죠. 뭐 개발이 뭐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농림업 진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정하기 어렵죠. 이런 걸 뭐라고 정한다? 관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봐도 뭐예요? 농림 지역인데, 사진 중에 어디를 보고 농림을 생각했어? 눈을 보고, 눈을 보고 농림 지역을 생각했죠. 논만 보면 안 돼요 뒤에 산도 있죠 농림 지역이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농림업의 진흥 그리고 산림의 보전 그러니까 산속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이 뭐다? 이 산속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라고 해요 농림 많은 분들이 산만 보면 이건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식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산림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이 주로 농림 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토의산림의 프로죠? 70%가 산이에요. 농림지역이 50%가 농림지역으로 되 있어. 우리나라 전국토의 50%가. 그러니까 산의 70%인데 50%가 농림지역이다. 그 말은 대부분의 산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전국토의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산 중에 아주 일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꼭이 그림을 갖고 생각해야 돼요. 농림업도 진행하고산림도 보존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웃음> 그리고, 여기는 환경 자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죠? 자연환경 또는 수자원 또는 생태계 등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이렇게 생긴데,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존적. 그냥 단순한 이런 산림은 그냥 농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어,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은 보증적 이렇게 나눠졌어요근데이 농림 지역은 이걸 다시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 그런 그림의 지역들이니까. 자연은 보증적도 이게 세분해서 나눌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그림이니까. 관리 지역은 이 안에 몇 가지가 포함됐어요? 세 가지가 포함됐잖아 도시에 준해서, 농림 지역에 준해서 자연은 보증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세 가지가 포함됐죠? 그래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계획관리는 뭐와 유사한 거, 도시적과 유사한 거고, 생산관리는 농림적과 유사한 것이고, 보존관리는 자연은 보존적과 유사한 게이렇게 해서 그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 나눠진 거고, 뭐 설명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까 단어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계획관리는 어디로 편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지요 뒤에만 설명은 중요하고 없어요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면 농림적을 지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변의 용도적 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키워야 돼요 농림적 지정 곤란 이게 키워드입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농림적인데 주변 여건상 농림적 지정은 못한다 그게 이제 생산관리로 적해지는 겁니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환경보존적을 지정하는 게 맞죠. 주변 용도적과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내용은 자연환경보존적인데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존적 지정은 곤란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기억하면 돼요. 계획관리란 도시로 편입, 생산관리는 농림적 지정곤란, 보존관리는 자연환경보존적 지정곤란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좀 보면. 여기는 개발이 안돼 있죠. 근데 앞으로 개발될 것 같죠. 개발용 도면 원래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 도시로 편입은 안돼 있는 것 뿐입니다. 주변은 도시가 있고, 나중에 이 지역이 도시로 편입될 거로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어, 계획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농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아니에요. 농업, 그,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농림적이 됐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마을이 있잖아 그러니까 농림적 지정은 곤란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된다 생산관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역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죠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량의 보존적을 지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 길이 나 있고 가까운 데 마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량의 보존적 지정은 곤란해 보인다 이럴 때 보정관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뭐 사진을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실제 뭐 해당되는 용도적을 찾아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존관리는 이런데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도시 그러면 이름만 딱 봐도 좋은 게 보여 그죠 아저 어, 개발되는 도시 저거 돈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농림적 보면 농사만 지니까 이거 돈안 되겠다 느낌이 딱 오죠 자연경 보존제가 더안 되겠지, 그럼. 관리지역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몰라.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도 용도적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관리지역 그러면 단어만 봐가지고는 뭐 국가가 잘 관리하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니까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꼭 땅을 속아서 사는 분들이 관리를 사요. 관리지역 그러니까 좋은 거구나. 이렇서 덜컥 사는 거야. 제가 아는 분도 땅을 샀는데 좋은 땅인지 봐달라고 일단 말부터 이상한 거야 땅을 사려고 하는데 봐달라 이게 아니라 땅을 샀는데 봐달래요. <웃음> <웃음> 땅을 사놓고. 그래서 도저히 경악인사나 보자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산 거야. 도저히 땅을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전화받고 샀다는 거야. 전화받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땅을 살 때는 전화받고 사면 안 돼? 거기 가보고, 그것 때문에 몇번 가봐야 돼. 가보고, 주변 상황도 보고, 용도 좀 확인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정말 술로가 있는 땅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전화받고 샀어요. 그래서 외산냐 했더니 펜션 지으려고 샀대. 도대체 어디 있는 땅이냐 랬더니 그, 제주도 어디 있다는 거야. <웃음> 그래서 제주도 어디, 에 제주시 인근에다 땅을 사놓고, 그래서 주소나 불러라 해가지고, 주소, 그, 어, 확인한 다음에 제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토지연계 확인서를 확인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용도적이 이거로 돼 있어 관리지요. 그러니까 관리 그러면 이제 속이 좋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펜션 된다 이러면 혼란상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놓고 이제 펜션 짓겠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 관리로만 돼 있지 이게 아직 세분이 안된 상태로 돼 있었어요 관리로 안돼 있고 요거는 세분이 안돼 있는 상태로 그런데 그 토지 내용을 보면 뭐가 될지 뻔한 거예요 그 토지 내용만 보면 안 가봐도 알아 근데 거기에 그 토지연계역 확인서에는 용도적이 뭔지 용도역으로 지정된 게 있는지 용도구역 지정된 게 있는지 또 시설로 결정된 게 있는가 뭐 지구단 결정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게다 그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들 어, 군사시설 보고요, 뭐 어, 등등 이거 다 이제 그런 것들이 표시돼서 나와고 하나 보면 이제 그 토지 특성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토지영계 확인서에 여기저기 막 그냥 표시가 많이 돼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 좋은 거 없어요. 그냥 한 군데 딱 상업 지역에만 딱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깨끗하게 돼 있으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 토지는 보니까 여기저기 뭔가 막 붙어 있어. <웃음> 근데 제주도는. 먹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주도에서 먹는 물은 다 어디서 나와? 지하수, 지하수로 먹고 살잖아요. 지하수가 참 좋으니까 삼다수 거기서 물 떠다가 육지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샘물이 나오는 이 장소는 특별히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수원 함양 일정 무슨 구역이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뭐또 하나 또 붙어있어 뭐 생태계 무슨 보전 이렇게 또 붙어있어요 <웃음> 근데 용도적은 관리로 돼있어 <웃음> 용도적은 관리고 그러니까 그거그거만딱 봐도 이게 세분되면 계획이 되겠어 생산이 되겠어 보전이 되겠어 보전관리로 되는 거 보전관리 보전관리는 마른 관리지만 사실상 자유랑 보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놓고 펜션을 짓겠다고 펜션 짓겠어 뭐 짓겠어 권나면안 되죠. 그래서, 잘못 샀다. 한마디 딱 해줬어. 잘못 샀다고.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든 어떻게 하든 하라고. 네, 이미 등기가 다 넘어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가지고 한번 되팔아봐라. 판 사람한테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 거기다 팔라고. 잘못 샀으니까. 근데 그, 이제 그, 판대가, 이게 이제 기획, 이게 막 약간, <웃음> 그래서,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사기 분양하고 막 이런, 이러던 업체야.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들어 누웠어. 그, 안 그러면, 이게, 다시 안 사주면 나 경찰서로 간다, 이러면서, 그냥 몇날 며칠 막 들어 누웠어요? 그냥 경찰서 가서 막 이러면 또 이제 골치 아프잖아. 뭐, 전에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니까, 결국은 다시 사줬어, 거기서. 참 다행이죠? 근데 이미 돈을 많이 썼잖아. 등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막 왔다 갔다 비용쓰고 돈은 꽤 깨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피해는 막았지. 그 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야. 사놓고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크게 깨달았어. 내가 이게 땅을 이렇게 잘못 샀는데 왜 잘못 샀을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걸,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응? 그분은, 아, 물을 건너간 게 문제구나. <웃음> <웃음> 응? 용도, 용도적으로 뭘땅을 생각도 안 하고, 물 건너서 땅을 사니까, 이게 잘못됐다. <웃음> 그래가지고, 그, 다시 판돈으로 다시 이제 땅을 샀어요. 이제 물 건너와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물 건너오면 바로 만나는 데가 전라남도 해남 뭐 이런 데야. 남쪽 끝에 있잖아요. 거기다 샀어. 고기 좀 어디 바닷가 근처가지고. <웃음> 이번에 그래도 잘 사가지고 주변에 뭐 개발 호재가 있고 뭐 이래서 그 손해본 거좀 메꾸고 땅값이 좀 올랐다고. 그러니까 알고야 아, 알고. 알고. 용도적이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관리적 한 마디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야 뭐 누가 봐도 알겠지. 근데 관리적 이거이 단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막 땅을 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분도 전화받고 샀는데, 저거 이제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인데 더 자세히 못, 얘기 못 하고, 그, 전화받고 샀어면 뭐 평창 모역에 무슨 호재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 그, 퇴직금 싹 받아가지고, 이제 어려, 지 젊었을 때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을 짧게 했는데, 아주 사람이 성실해가지고, 쓸거안 쓰고 그냥 돈 모으고, 퇴직금 다 모으니까, 한 7천 정도를 모았나 봐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7천만 원이면 약간 그 지방에 아파트 한채 사고 막 이럴 때야.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모은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왜 전화 받고 땅을 샀는지. <웃음> <웃음> 땅을 샀는데 그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지금 은땅땅 아예 뭐 확인도 안 하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녹아서 없어졌어. 그돈 그 갖고 그냥 아파트 샀으면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 거기다 그냥 그 전화 받고 잘못 사가지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 공부하다 공 보면 참 어려워 이게 다 외우고 말이 어려운데 이거 한마디 하는 게다 돈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다 돈이구나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돈이다 생각하면 외우죠 <웃음> 크게 다르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단어를 나열해서 외우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두 문자 따가지고 도관농자 관리는 개생보 이렇게 외우면서 봐야 돼요. 크게 나누면 도관농자 관리는 개생보 이제 빨리 발음이 돼. 단어처럼 발음이 돼야 됩니다. 용도적은 도관농자 관리는 개생보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나누는데 네 가지 나눈다. 이것도 일단 먼저 외우고 봐야죠. 주, 상, 공, 로. 도시는 주, 상, 공, 로. 빠르게. 도시는 주, 상, 공, 로. 네 가지가 되는데, 도시 안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집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죠. 쉴 때는 여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쉰다 그랬더니 일로 가는 분이 있어? 상업적에 가지고 밤새 술 먹고 그냥 막 노래 부르고 이러고 쉬었다고. 그거는 기한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피곤하죠. 다음날은 수지 때문에 고생하고. 그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품 거고, 쉴 때는 요런 데 가가지고, 맑은 고기 마시고,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쉬야 제대로 쉰 거죠.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그때 당겼다 생각하면 돼요. 살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용도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근데 이거는 의미 정리할 필요 없어요. 단어 대로니까. 주거지역은 거주의 경령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상업은 일하는 데니까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 공업,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 안에도 보, 보존해야 될 자연환경 농지 살림이라는 게 있겠죠 이걸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게잘 보호가 되면서 도시 안에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도시, 도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보건 위생 도시 안에 군부대가 있어 없어 도시 안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많아 여기도 많고 서울에도 군부대가 곳곳에 많아요 다니다 보면 군부대가 잘 보여 안 보여 잘안 보이죠 군부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다닐 때잘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가 뭐야? 네. 숨어 있으니까, 주로. 그냥 뭐, 아파트 단지 한 건데 군부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예,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 속으로 막 이렇게 숨어 들어가. 그러니까 잘안 보여요. 근데 그 군부대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막 개발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군부대 내부가 다 보일 거 아니야? 어, 그, 그 해병대인데 이게 다 보이는 장소에 해병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그 음식점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옆에 보면 <웃음> 해병대 막 군인들이 연명장에서막 구르는 게 보여. 응? 그딴 데로 이사가야 되는데 이사 를안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는 주변이 개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군부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용도 적을 지정할 때 이거랑을 지정하면 안 되니까 뭘 지정해. 녹지를 지정해요. 녹지 녹지 지정하면 그 개발이 안 되니까 보안 유지가 되죠. 보안상 목적으로도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확산도 막고 그 주거, 상업 공업을 정하면 금방 시가지를 확산내버리니까 녹지지역을 정해두면 쉽게 개발이 안 되니까 그 도시 확산도 막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그 보안상 목적과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는 딱두 군데만 관련되는 그 표현이니까. 두 군데 같이 기억해두세요. 녹지지역의 목적 중에 보안과 확산방지가 있죠. 하나를 더 기억을 해두세요. 용도구역 중에 교재는 20, 20페이지에 보면 이십 페이지 20페이지 4번의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보면 도시의 무질산 물을 방지 확산방지 도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형 협보 그 다음에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확산 방지와 보안 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개발 장부 지정 목적 중에 확산 방지가 있고 보안성 목적이 있죠 녹지를 지정하는 목적에 동일하게 확산 방지와 보안이 있으니까 확산 방지와 보안 나오면 두 군데만 관련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는 뭐 녹지적 지정하는 목적 중에 두 번째로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해당되니까 그 확산방지라는 말이 뭐도시자연공구역이나 시가바 조정구역 이런 데 나오면 틀리게 되고 또어 시가바 조정구역 이런 데 보안상 목적 이런 거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확산방지와 보안은 두 군데만 관련된다고 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것도 그림을 좀 보면 이 동네는 주택가니까 뭐죠?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가 뭐죠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이해할 때는 꼭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녹지지역 그러면 자꾸 막 지리산 설악산을 찾아 거기에 막 녹지공간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녹지는 항상 어디 안에 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도시 외라고 나오네 도시 외. 거기다 녹지 지역을 막 포함시켜가지고 자꾸, 자꾸, 혼동을 하시니까. 녹지라는 거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가 있고 이 안에 보존해야 될 환경, 뭐 살림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데가 녹지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적은주상공로네 가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나눠서 전형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세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다가 또 전형주거는 1종과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주거지역을 나눈 거는 주거 환경이 어떠한 주거 환경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 주거 환경은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주거지역, 내가 어디서 살 거냐 선택할 때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동네가 좀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를 맑고 경치 좋고 뭐 이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를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음, 저 같으면 일로 가겠는데 <웃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경치 좋잖아요 물 좋고 공기 맑고 조용하고 근데 저기 사람이 살아 안 살아? 또 TV 보면 나와 가끔 나는 자연이다 인데 나오잖아 저기서도 사람은 살아요. 사람은 사는데 많이는 안 살죠. 왜 많이 안 살아? 너무 불편하니까. 저기서 뭐 갇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수 있지만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서 주거 적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무슨 주거? 그게 전용 주거예요. 경치적, 물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이런 환경을 양호한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호한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상만되는 개념이죠. 주거 환경이 양호하려면 불편해져요. 양호한 것만 추구하면 불편해지는 거고 왜냐하면 주거 인근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막 복잡해지니까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불편하게 되죠. 그데 주거 환경이 편리하려면 동네는 막 복잡해지죠 막 이런저런 시설들이 주거 인근에 막 들어오고 하면서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 양호한 환경이 있고 편리한 환경이 있는데 뭐를 어, 기,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양호한 것과 편리 이렇게 나눠서 양호한 환경은 전용 그 다음에 편리한 환경은 일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환경 기준으로 두 가지 나누고 거기 다가 준주거가 하나 추가된 형태인데 준주거는 이 준자를 보면서 <웃음> 다른 기능이 더해진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준주거니까 주거기능 중심으로 상업이나 업무 이런 기능들이 보완된 지역이 준주거 그러니까 나눠진 게 형태가 단순한 거예요 양원 환경이면 전용 편리한 환경이면 일반 거에다가 다른 기능이 섞인 거 준주거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거기다가 전용주거 다시 1종과 2종 일반주거1 2 3 이렇게 나눈 건데 그것도 설명을 좀 보면.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간경이라고랬죠 양호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되죠 일반은 편리고 준주거는 준자가 붙었으니까 다른 기능이 섞였죠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기능 업무 기능이 보완된 이런 지역이 준주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용주거는 다시 일종과이종으로 나누는데 두 가지가 된 이유가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라서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간경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간경이걸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다시 1종 2종 3종 세가지인데세가지나 있으니까 단독공동 이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의 규모 그중에서 층수 기준으로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간경 2종은 중층이 되는 거고 3종은 중고층이 됩니다. 주택에는 고층이 없기 때문에 중고층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면 의미가 다 통하는 겁니다. 전용은 양호다 일반은 편리다 준주거는 다른 길이 섞였다. 그 다음에 전용의 일종은 단독이고 이정은 공동이고 그 일반의 일종은 저층, 이정은 중층, 삼정은 중고층이다. 그 키워드 기억한 다음에 의미를 부르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그 전용 주거니까 양호고 그 일종이니까 단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하려고 필요한 지역. 그럼 이정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관경 포로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해서 필요한 지역 단어만 연결해서 의미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정리해두면 돼요 전용이 뭐다? 전용은 양호고 일반은 편리다. 준주거는 준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기능이 섞였다. 그 다음에 전용의 일종은 단독. 이종은 공동 그 다음에 일반의 일종은 저층 2종원 중층 3종원 중고층 뭐 속여 봐야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관계 이 바꿔 속이는 거예요. 일그일반종 일반 보는 순간 편리가 나와야 되는데 양호 보이면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확실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령원 양호다 일반은 편리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일반이 편리니까 일반이, 일반이 편리 일편이죠일편 1편 단심. 1편 단심, 김양도 이양도 아니고, 전양이에요, 전양. 전향. 전양 1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쭉 구별하면 되고, 그리고 또 사진을 좀 보면, 이 동네는, 동네가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 맑고 이래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이다, 전용이다? 전용. 양호한 환경이니까 전용. 양호니까 전용. 그리고 보이는 게 단독주택이니까 1종 전용주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동네가 양호해 보이죠. 그런데 보이는 주택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2종. 그다음에 양호한 는경이니까 전용. 2종 전용주거가 되는 거죠. 이 동네는 아무리 봐도 양호하진 않죠. 양호하지 않으면 펠리라도 하겠죠. 편리니까 일반이고. 그중에서 이 주택의 층수를 보니까 저층이에요. 이게 이제 저층이 몇 층? 4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 차가 들어가 있죠 이 구조를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필로티 필로티 구조라고 하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수에 포함일까 재배일까? 포함을 안 시켜요 왜냐 기능상 필요하니까 이렇게 충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빼고 보면 충수가 1층, 2층, 3층, 4층 저층은 몇 층이다? 4층 이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네 건축된 게 모두 다몇 층이에요. 다 4층 이하로 건축된단 말이에요. 4층 이하로. 저층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층이니까 일종이고 야, 편리한 환경이니까 일반. 일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대료변에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골목이 다 이렇죠. 이게 다 이제 일종 일반 주거로 보통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층은 아니죠.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이제 중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편리한지 모르겠어. <웃음> 그, 근데 그 그림 찾기가 어려워. 편리한 단어 가 떠오를 그 사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저기 응도중하 확인해서 올려놨 는데. 어쨌든 편리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 중층이니까 이종. 그리고 어, 편리 그 일반. 이종 일반 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중고층이죠. 중고층. 중고층이고 여기 다뭐 편리하다고 보고 어, 3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가막 섞였죠. 이제 준주거가 되는 거죠. 상업지역은 중심일반 근린 유통 네 가지로 세분되는데 상업지역은 의미를 기억하기가 제일 쉬워요. 단어만 보고 떠올리면 단어. 중인상업에서는 심자를 보고 떠올리고 일반상업 일반자를 보고 떠올리고 글린상업은 글린자를 보고 유통상업은 유통자를 보면 설명 중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있어. 중인상업은 심인데 무슨 심 도심 또는 부도심 중심의 심자를 보면서 도심 부도심에서의 상업업무 기능 일반상업은 일반자가 보이니까 어떤 상업 일반적 상업업무 기능 글린 상하면 글린 자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 글린 지역에서. 글린 지역이 뭐죠? 글린 지역. 글린, 글린의 린 의미가 항상 어느 법 어디에 나오든 글린의 의미는 주거인근 이런 의미예요. 주거인근. 그러니까 공원 중에서 글린 공원 있죠? 글린 공원이 지리산, 산업산 이런 데 있나? 그냥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원. 조그만 거. 글린 공원다 조그만 거 아니에요. 주택가 인근에 조그만 공원들 그런 걸근린공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근린 의미가 항상 주거 인근이에요.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그러죠. 근린 주거 인근에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소규모 시설들 그게 근린 생활시설. 근린그러 항상 주거 인근을 말하고 그러니까 근린 상업은 근린적 주거 인근에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이에요. 그다음에 유통상업은 유통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능? 유통기능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인데 상업 지역을 나눈 거는 밀도를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주거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야구냐 펠리냐 이걸 기준으로 나눠졌죠. 상업 지역은 모여서 일하는 곳이 상업 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걸 기준으로 상업적이 나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심 상황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고 일반은 그보다 덜 모이고 글린은. 상업 중에서 제일 안 모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제이 정할 때 상업 중에서 밀도가 제일 높다? 중심이 된 거고 상업 중에서 밀도가 제일 낮은 게 주거 인근에 있을 거 아니야. 글린이 된 거고 그다음에 중심보다 밀도가 좀 낮고 글린보다는 높은 거를 중간에 하나 더둔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해. 여기는 뭐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뭐 중심 이런 말을 쓰면 되고 여기도 주거 인근이니까 글린 이런 말을 쓰면 되는데 그냥 글림보다 높고, 어, 중심보다 밀도가 낮은 거. 이름을 붙일, 붙려니까좀 애매해요. 애매할 때마다 붙이는 단어가 일반이에요, 일반. 이도저도 아닌 거. 이럴 때 이제 일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업의 내용도 불분명해. 그러니까 일반적 상업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은 뭐 일반의 의미가 중심보다는 좀 낮고, 글림보다는 높은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이다 그면 대충 그렇다는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일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야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도심부 도심 부도심이야 특별히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고 근린족도 주거 인근에만 있는 거니까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딱 그런 거니까 기억할 때 그냥 일반자 보면서 일반적 상황업무다 실제 내용은 중심보다는 좀 밀도가 낮고. 그다음근보다 밀도가 높은 그런 상업지역 그거를 일반 상업으로 정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밀도를 단위로 중심, 일반, 근린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3단계로 둔 건데 유통상업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유통기능만을 보고 정하게 둔 겁니다. 도시의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건데 이 동네 자체가 완전 달라요. 여기가 무슨 상업? 중림상업 도심부도심이니까 중림상업 여기는 도심은, 도심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다고, 글린적, 주거 인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야. 중심도 아니고, 글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돼? 이런 데가 이제 일반 상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동네 상업은,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주거 인근에 있는 상업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글린 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도심, 이, 중인 상업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 그보다 좀 낮고, 글린 상업은 제일 밀도가 낮은 형태로 개발되는거죠. 근데데요세가지좀 요 밀도는 달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고 건물도 다양하게 뭐, 그 네온사인도 번쩍거리고 이런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산업은 이런 동네야. 유통산업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 창고만 있는 동네. 다 그냥 창고들만 있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대형트럭이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면 좋아 나빠 안 좋죠 도시환경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 대형 트럭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돼.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요, 예, 트럭이 옆에 막 같이 달리다 보니까 불편해서 트럭이 옆에가 막 신경 쓰이잖아. 트럭 신경 쓰면서 막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트럭이 다안 보여. 이게 예, 한 수원쯤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트럭이 옆에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갔나? 거기서 이제. 계속 달리다 보면 서울 시내로 들어가게 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요. 과적 단속하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이제 트럭들이 중간에 옆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 빠져서 올라가이 동네로 간단 말이에요. 외각, 도시 외곽에다가 이런 장소를 마련하면 그 대형 트럭은 다 일로 가서 모이고 그다음에 그 시내로 는 여기서 소형 트럭으로 다 이제 그 공급이 되면 도시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물류 처리도 더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역할 하는 게 유통상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은 그냥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창고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집 짓고 살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환경조차가 중간경으로는 최악입니다 어, 거리 모습도 그렇고 창고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독극물이 있을지 뭐 폭파물이 있을지 이, 이 동네 사고 나면 꼭 대형사고야 그러니까 어, 주택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차도 그냥, 막 그냥 트럭만 다니고 트럭이 많이 다니면 좋아 나빠? 나빠요. 그, 이사 가려고 어느 동네로 이사 갈까? 그럼 가서 집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볼게 뭐야?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 동네 가서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뭐야? 지하철을 붙어봐요? <웃음> <웃음> 아, 그 동네 내려가지고 이 동네 환경이 어떤걸 봐야 될거 아니야? 제일 먼저 이 동네 특성을 쉽게 할수 있는 게그 동네 다니는 차를 봐야 돼, 차. 그 동네 어떤 차가 많이 다니나 이걸 봐야 돼. 그 동네 좋은 자가용 많이 다니면 살기 좋은 동네고 그 동네 같더니 웬 트럭이 이렇게 많이 다녀 그러면 그그 그 동네는 없어도 그 옆에 어딘가에 막이 물류 이런 창고가 있거나 아니면 막 공장이 막 많이 있거나 이런 동네예요.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지. 그러니까 그옆 그 동네도 안 좋은데 이 동네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됐고 공업지역은 다시 세 가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이렇게 나누는데 자, 주거지역은 아까 주거환경에 따라서 야고냐편리냐 이렇게 나눴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걸 기준으로 상업지역은 밀도를 기준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 거죠 자, 공업은 이 공업의 내용이 그 공업의 내용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딱 그거예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디로 전용공업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일반 딱 그렇게 나눈거고 거기다가 중공업을 하나 추가한겁니다. 준공업은 준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 뭔가가 추가됐다고 랬죠 공업중심으로 다른 기능 상업기능 등이 어, 추가된게 중공업이 되는겁니다. 공업도 그 기준만 알면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전용공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거니까 중학공업 또는 공해성공업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런 중학 공해성 공업이 시가지 인근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도시학년 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런 시설들은 싹 모아가지고, 사람 안 사는 데는 그냥 다빨리 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용 공업을 해서 따로 두는 겁니다. 예전에 그 서울시내 막 구로나 이런 데막 그냥 중학시설도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막, 서울시내 막 공기도 안 좋고 뭐 이러다가 지금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 다 모아서 다 그냥 외곽 멀리 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전용공업이고, 일반공업은 환경을 줘야 지 아니 하는 공업. 환경을 줘야 지 않으니까 시가지 인근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중공업은, 준짜니까 섞였죠.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가 보완되는 지역. 그리고 시가지 안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전용공업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일반공업 어디다 두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용, 예, 용도적으로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웃음> 자, 여기는 누가 봐도 심각하죠? 이게 무슨 공업? 천연공업. 이런 게 시가지 인근에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따로 빼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업은 무슨 공업? 이 일반 공업.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폐수가 막쏟아져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가지 인근에 있어도 문제가 없죠. 이거는 요거 시가지 인근에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고 근데 일반공업은 시가지 인근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있어 여기가 인천의 남동공단이에요 남동공단이고 여기가 송도 신도시야 송도 신도시 요쪽은 시흥의 배오 신도시 그리고 좀 들어가면 그 소래포구 여기 가서 꽃게 사 먹고 새우도 구 먹고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뭐 노년택지 막다 그냥 삥 둘러서 완전히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이제 환경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게 시가지 인근에 있어야 여기서 주거생활 하다가 여기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출퇴근이 편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그냥 도시 외곽으로 빨리 가버리면 출퇴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시가지 인근에 둬서 뭐 출퇴근 편하게 되는 거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빼내가지고 거기서 뭐 <웃음> 기숙사에서 생활하든 뭐 그건 인근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이고 그다음에 요 지역이 또공업지역인데 이거는 그 공업 지역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상업 지역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게 개발되는 게 중공업입니다. 경공업 그러니까 여기에 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업이라는 거는 I.T.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 가벼운 공업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업 업무 이런 기능들이 막 보완됐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 시설도 막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는 상업적처럼 개발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동네에 사람 많이 모여, 안 모여? 엄청나게 모이죠. 그래서 이게 중공업이고, 어, 이게 서울의 가산동, 가산 디지털단지, 그쪽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용도적 개념이 딱 쓰면, 뒤에 이 용도적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 주택법, 뭐 도시계획 공부하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용도적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중공업적이 이런 지역이다. 이걸 알면 아 이게 그 쉽게 이해가 왜 이런 지역에서 뭐가 필요할까 쉽게 이해가 이해하게 되고 외우는 것도 편해지고 설사 못 외웠다 하더라도 용도적 개념에 따라 잘 찍으면 또 거의 답을 근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도 관련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자꾸 그림으로 좀 보는 건데 하나만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죠 건축법에 96페이지를 보시면 9 6페이지 가로 3번을 보면 공개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공개공제 공개공제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건물 앞에다가 벤치도 좀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파고라 뭐 이런 걸통해서 그늘도 좀 만들어서 그 거기 좀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쉴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건물 앞에다가 공개공작보에서 여기서 쉬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공지인데 공개공지가 사람도 안 모이는 장소에 공개공지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아까 용도적 개념을 쭉 봤으니까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은 보는 적에는 사람 모여, 안 모여? 안 모이니까 공개공지가 필요 없겠죠. 공개공지가 필요한 거는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이 될 텐데,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에는 사람이 모여, 안 모여? 안 모이겠죠. 양호한 환경. 양호하다는 거는 복잡한 시설 다 빼야 되니까, 주택, 주택하고, 거기다가, 그, 세탁소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주거생활에꼭 필요한, 이런 시설 중심으로 그 허용이 되니까 사람이 모일 만한 시설이 없잖아요. 공개공지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공개공는뭐 전용 주거는 공개공지가 필요가 없어요. 일반 주거는 어떠한 주거경 편리한 주거경 환경. 주거환경 편리하려면 주거 인근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설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모일, 모일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실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공개공지가 필요하겠다. 이해가 되죠? 준주거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준주거는. 상업지역은.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상업 당연히 필요하고.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은. 응? 여기다가 공기공지 만들어놔. <웃음> 벤치 갖다 놓고 그늘도 만들어 놓고. 응? 뭐 직원들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다가 쉬라고. 누가 가다 여기서 쉬겠어. 그러니까 이런 데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자, 요 동네 공기공지가 필요 있겠어 없겠어. 필요해? 이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 막 많이 다녀? 공단 쪽에 한번 가보시오 길거리 사람이 다니나. 여기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이 동네를 안 간다니까 왜냐면 여기 공장만 있지 여기 무슨 뭐 백화점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네 모일 일이 없고 모일 일이 없으니까 공기 공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동네는. 당연히 필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여기서 일하는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실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공개공지가 필요한 거죠.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 그러면 용도적 개념을 알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이다 그러면 이제 외울 때도 편할 거예요. 사람이 이런 데 모이는구나. 이러면서 기억이 되니까. 설사 모델이다 하더라도 거기 뭐 녹지적 이런 거 나오면 어, 이 동네 사람 안 모이는데? 이러면서 뭐 틀린 걸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을 그냥 단지 종류를 외우고 넘어가면 저도 편해 그냥 그냥 외우라 이러고 넘어가면 저도 편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외우라고 끝나 이게 뭔지를 정확히 설명 안 하고 그냥 그 외우고 끝나버리는데 용도적 준주고가 준고법이 이런 데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면 이런 것도이제 뒤에 건축법 주택법 이런 데 공부할 때가 많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그림을 그냥 본게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다시 세 가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웃음> 녹지지역은 주거상업 공업 이걸 나눈과 거 개념이 달라요 주거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 라는 개념이 똑같잖아요 다만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세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한다. 이 개념인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 세분된 거죠. 그 다음에 공업은 다 공업과 관련된 건데 그 공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 아니야. 근데 녹지는 녹지라는 녹지 공간이 있고 그걸 세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요 말은 녹지로 되어 있지만 녹지는 이세 가지,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녹지 공간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을 이름을 이제 녹지로 붙여서 그 용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관리지역 이세 가지 나눠진 거하고 똑같아요 녹지지역에 그래서 이 보존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산림녹지공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역 그러니까 어 실제로 녹지가 보존녹지 예요 녹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그 나무가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그 그림에 맞는 녹지가 어떤 녹지 그게 보존 녹지예요 이게 실제 녹지입니다.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요. 근데 여기는 마른 녹지지만 녹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 생산에 필요한 토지니까 뭐야 그냥 논밭이 있는 거예 논밭. 논밭인데 무슨 녹지야 그게. 이름을 그냥 녹지라고 붙인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제이 녹지와 다르니까 어, 생산녹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는 단어만 봐가지고 보호할 만한 자연행이 있고 환경도 보존하고 녹지도 보존하고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 이름만 이상하게 붙이는 거고 일단 녹지니까 도시의 녹지과 확보라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도시 확산도 맞고 중요한 거는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한적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그 일단 키워드는 보존녹지는 실제 보존하는 거니까 도시의 자연환경 공 산림 등을 보존한다. 생산녹지는 이 생산을 보면서 무슨 생산이다. 농업 생산이다. 이 단어가 떠오르면 돼요. 농업 생산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지요. 자연녹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도시용지 공급에 도시용지 로 공급하려고 일단 녹지로 놔둔 거다. 곧주상공으로 바뀌어서 개발될 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여기는 정말 녹지 공간이 있죠.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림이 우거져 있고 보존가치가 있죠. 이런 데가 무슨 녹지. 이거다 보존 녹지예요. 도시 안에, 도시 안에 가다가 이런 공간이 보이면 이건 다 무조건 보존 녹지가 되는 겁니다. 자연환경, 경관, 살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녹지. 이게 보존 녹지고 그 다음에 이게 녹지예요. 근데 여기 무슨, 무슨 녹지가 있어? 여름에만 녹지예요, 여름에만. 그나마 이제 벼가 자라고, 작물이 자라면, 여름에 녹지인데, 가을에 추석 끝나면 허허 볼판이 되는 땅인데, 이게 이름, 이름이 녹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는 딴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논밭, 이런 게 생산 녹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김포도 시내 뭐 주변에 조금 가다 보면, 논밭 어딘가 있잖아요. 그게 다 보여요? 다 생산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물론 이제 그용도적 확인해 보면 뭐 주거지로 돼 있고 이런데도 있어. 그거는 이제 용도적은 주거로 정해놨는데 당장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농사 짓는 데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다 생산녹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에 무슨 녹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름은 자연녹지예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뭐녹지로 보존 가치가 있어서 자연녹지가 된게 아니라 인구가 지금 10만 명인데 그 용도적을 지정하면서 20만, 30만이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어 주거, 상업, 공업을 여기저기 많이 지정해 놓으면 어 체계적으로 개발돼 낭개발이돼. 낭개발이 난개발이 되기 쉽상이죠. 뭐 여기저기 개발하다가 낭개발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일단 주상공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뭐더놔도 자연 녹지를 그냥 놔둔다 말이야, 자연 녹지. 자연 녹지를 놔뒀다가, 나중에, 어, 필요하면 자연 녹지를 바꿔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바꿔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용지로 공업될 토지에 도시용지로. 그러니까 곧 개발되는 토지가 자연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종류가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이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순서대로 한번 떠올려봐야 돼. 용도지역을 크게 나누면 아까 네 가지인데 어떻게 나눠졌죠? 그 도간농장 처음에 도간농장 그다음에 관리가 다시 나눠지면 개생보. 개백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도시지역을 다시 나눠지면 주상공로.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다시 나누면 전일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일준 상업을 다시 나누면 중일근 아, 고전에 그 전용주거는 다시 1종과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이건 쉬우니까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중심일반 근린유통 공업은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는 보생자입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생자. 그래서 단어를 일곱 개를 외웠다 생각해.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기억할 단어가 보관 농자. 두 번째로는 관리는 개생보세 번째로 도시는 주상공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 주거지역은 전일준. 이 중에 전형은 일종, 일종, 일반은 1, 2, 3. 이건 뻔하고. 그 다섯 번째로 상업은 중일군유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업은 전일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녹지는 후생자. 그 단어 일곱 개 외우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야지. 단어 일곱 개인데. 열 개도 아니고 일곱 개. 그러니까 단어 일곱 개를 외웠다 생각해, 그냥. 그래서, 도간농자, 개생보주상공로 전일준, 중일군유 전일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좀꼭 정리를 해두시고 요걸 이렇게 기억하고 용도적이 왜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지를 그림으로 한번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용도적 지그 개념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